이어서 특집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치열하게 겨루다 보면 물에서 얻는 무한한 차원 수소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이끌어갈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열린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용산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한 5월 10일 오늘 뉴스는 이곳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금부터 특집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 바빴던 대통령의 움직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지 1년 2개월. 네, 셨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대통령은 집무실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이곳 용산을 소통의 공간으로 삼아서 앞으로 5년 동안 국민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보내드린 특집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놀람> 이어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방송됩니다.